우리 이번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상관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원고 입장에서 승소 방법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우리 상관자 원고가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는가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를 제가 한몇년 전에 정리해서 우리 유튜브에 공유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목차만 짚어보면 은 1번 인적사항 확보 상관자의 얼굴만 안다고 법률적으로 인적사항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고요 통상은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를 알고 오시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은 이것도 바로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적사항이 필요해 이 정도는 꼭 유념을 하시되 인적상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충분한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가 이것도 진단을 받아볼 문제다. 이것도 참고를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인적상 다음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는데요. 부정행위 증거, 그 다음에 유부남녀 인식입니다. 부정행위 증거는 간혹 성관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라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.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죠. 뭐 많이 있는 것이 뭐 카톡 메시지 등에서 상호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이 정도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이고요. 뭐 둘이 굳이 있을 장소가 아닌 곳에 단둘이 가서 뭐 팔짱을 낀다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부정행위의 개념으로 본다고 보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유부남녀 인식 상대방이 유부남녀인지 유부녀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부정행위의 개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반대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상관자로 지목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 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유부남녀 인식을 미리 확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. 이거는 명확한 증거일 수도 있고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인적 그런 관계 자체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혼인 파탄 이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일단 이혼을 해놓고 나서 상관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혼 전에 미리 확보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유의할 것이 형사 문제. 우리가 원고로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. 너무 화가 나요. 상관자를 마주했더니 너무 적반하장이야 거기에서 내가 막 물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그 사람을 밀치게 된다거나 또는 뭐 이들이 직장 동료인데 내가 가서 막 불특정 다수 직장 있는 사람들 앞에서 폭로를 한다. 이런 경우에 내가 도리어 형사 가해자가 될수 있어. 요 굉장히 유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상관자 소송은 이혼과 꼭 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관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고요. 또는 이혼과 결부해서 할 수도 있겠죠. 이혼과 결부해서 한다는 건 이혼 소송에서 피고 1, 2로 하여 배우자 및 상관자를 동시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선고가 있어요. 이혼을 먼저 한 다음에 상관자 소송 또는 상관자 소송을 먼저 한 다음에 이혼 모두 다 가능하다입니다. 근데 그게 뭐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사안에 따라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또한 전략적인 부분이므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죠. 그리고 우리가 원고 입장에서 오면 흔히들 생각하는 게 나는 상관자 외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몇 천만 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 의뢰인분이 원하는 바에 따라 꼭 소송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지 않기도 해요 꼭 소송이라는 절차를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최근에도 진행한 걸로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소장 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피고 당사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의뢰인분이 원하는 바 우리가 그 상황을 진단을 해드릴 때 의뢰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뭐 소송에 가면 의자로 이 정도 나온다는데 그래서 나는 좀더 높은 액수를 불러보고 싶어요 어 상대방도 사실 이 사실을 달려주고 판결에 본인 이름 올라가 봐야 좋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. 뭐 그들의 인적 관계가 뭐한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서로서로 서로 다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또 압박을 받을 수 있고요. 피고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면에서 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. 또 소송을 제기해서 압박을 받느니 미리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해 보면 어때? 뭐 이런 이유로 미리 합의를 하는 경우. 또 의뢰인도 그런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도 반대 의원 부담이 있다라든지 또는 내가 단순히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. 너그 직장 동료로서 부정행했는데 직장에서 퇴사해 또는 우리 서로서로 서로 다 가족끼리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지금 자녀들도 다 아는데 넌 전학과 뭐 이사해. 이런 것들을 말해볼 수는 있잖아요. 그렇죠근데 이거는 통상적인 그대로의 판결을 진행해서는 판결문에 기재될 수가 없습니다. 판결문은 금액만이 기재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합의를 진행하고 실제로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죠.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더 높게 뭐 4,500을 받는다든지 상대방에게 합의 조건을 이제 제시해서 그게 전부 이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럼 우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제 소를 접수하는 단계가 된다. 라고 했을 때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유부남녀 인식은 있는지 전부 검토하에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게 되고요. 그다음 에소 접수 이후에도 뭐 필요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증거 확보에 대해서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미리 어떠한 증거를 갖고 오시는지 충분한지, 난 법원을 통한 뭐 증거 보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CCTV 증거를 확보했던 사례 또는 이미 부정행위 증거는 있지만 소송에 들어가서 난더 보완하겠다 또는 부정행위 시기가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증거 명하겠다라고 해서 뭐 카드 내역을 추가로 조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죠. 그리고 소를 접수할 때그 접수 전 또는 접수 직후에 우리가 상대방의 재산을 좀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 가압률을 하기도 하죠. 가압류는 여러모로 좋은데 나중에 의자로 판결을 받았을 때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이거를 못 받는다는 위험이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로서도 그냥 심리적인 안심이 된다. 상대방도 압박이 돼서 초반부터 압박이 돼서 막 빨리 끝내고 빨리 돈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론적으로 내가 합당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실제 금을 받는 데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. 소송 이제 초반에 이런 것들을 한다. 소송 전 또는 초반. 그리고 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판결로 마무리하는 방식도 있지만 중간에 조정이나 뭐 결정 등을 활용하기도 해요. 왜냐하면 판결은 좀 엄격해서 금액만이 기재가 된다는 것이죠. 피고는 원고에게 몇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의 판결을 받는다면 소송비용의 부담 뭐 가집행 정도가 붙는다면요. 결정이나 조정에서는 원하는 걸 서로 합의하에 또는 법원의 요청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게 돼요. 예를 들어 나는 내 배우자와 너의 단절이 가장 큰 목표야. 그러면 너는 내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연락 자체를 하지 마. 연락하면 일해당 100만 원. 이런 식으로 어떤 위약불 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사실을 처음 알리지 말자. 왜냐면 나도 내 자녀한테 저 사람이 갑자기 연락할까 봐 우려가 돼. 뭐그러해서 나도 넣고 싶어.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유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상관자 원고 입장에서 그 남겨주셨던 후기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, 정말 힘들었대요 그 알고나서 누구한테도 좀 말을 제대로 못하겠고 그런데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냉철하게 이 상황에서 뭘 확보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굉장히 차분하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빠르게 그 다음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그때 이득을 보셨던 부분 그래서 합당하게 마무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겨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많이 힘들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